안녕하세요. 심망공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불닭짬뽕 먹방 이거는 우삼겹인데 그냥 구워가지고 위에다가 올려고요 집에 전경제랑 동죽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넣고 그렸어요 불기 전에 빨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해감 잘했어요. 통통해요. 시리즈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애들아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정말 맛있어 나는 진짬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짬뽕 종류 해라 음, 뭐 동죽도 넣고 뭐 청경채도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생각한 맛이 아니야. 그냥 뭔가 불닭볶음 탕면 같은 맛이 날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어. 물리는 게 하나도 없고 전혀 질리지 않는 맛이야. 음 맛있어. 추천할게요.